안녕하세요. 이큰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네, 뭐가 그렇게 신은 났냐고요? <웃음> 신난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성격이 음, 낙천적이에요. 어, 잘, 화를 잘안 내요. 어, 그리고 잘 웃어요. 어색해도 웃고, 뭐, 그 자리가 불편해도 웃고, 어, 난감해도 웃고, 막, 그래요. 그래, 그, 그러니까 어떡할지 모를 때, 이렇게 웃어요. 그니까, 러 기쁠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선생님한테 한번 두들겨 맞은 적 있어요. 저 어렸을 때는 선생님들이 애들 때렸거든요. 선생님이 화가 나서 교실에 딱 들어왔는데,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씩 웃었더니, 너? 실실 쪽에? 나와 하더니 어 손바닥 열대를 맞았어요 그때 어 너무너무 아팠어 나 미친 줄 알았어 아파가지고 난 내가 왜 맞는지도 몰랐어요 암튼 <웃음> 쓸데없는 얘기 집어치고 그때는 그랬어요 음네 자 오늘의 주제예요 응. 날 울리고 간너 너의 인생은 활짝 폈을까? 고작 그렇게 살라고 이별을 졸랐니? 어, 이별을 조르고 간그 시끼 어, 고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카드 뽑아놨습니다 카드요 1번 2번 3번 4번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저는 1번서부터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 카드 고르신 분들, 리딩에 들어가겠습니다. <웃음> 제가 손톱이 다 부러졌어요, 일하다가. 음, 저기 만 작업실을 갔다가 정리하다가 손톱이 다 부러져갖고. <웃음> 붙여야 되는데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저 저기 막 콘텐츠 썸네일 다 바뀐 거 봤어요? 어 그거 작업하고 타이핑 치는데 손톱 끼면 힘들거든요. 어 제가 내일은 붙일게요. <웃음> 제 손톱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아무튼 아, 쓸데없는 얘기 또 집어칠게요. 아 이게, 이게 이제 제가 두 달이 넘었잖아요. 이 리딩을 시작한 지. 그러니까 고정 팬들이 계셔가지고 그, 맨날 댓글을 보니까 너무 친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제가 자꾸 수다를 떨게 되네요. 이해해 주세요. 아, 쓸데없는 말. 별로 도움도 되지 않는 말. 어디 봐요. 음. 자 아, 내가 또못 외웠어. 잠깐만. 어, 날 울리고 간 너. 어, 날 울리고 간 너. 너의 인생을 활짝 펐을까? 고작 그렇게 살려고 이별을 졸랐니? 어, 이별을 졸리냐. 내가 이문세그 파랑새 노래를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가고 싶어서 나를 졸랐나. 그게 딱 문득 생각이 나가지고. 진짜 그렇게, 어, 고작 그렇게 살라고. 이별을 졸랐냐, 새끼야. 어. 어디 봅시다 어떻게 살고 있나 음. 시작도 하기 전에 시작도, 시작서부터 시작 음. 뭔가 긴 어. 어떤 감정에 푹 빠진 것 같아 그게 무슨 감정인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 이 카드상 나와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 그렇지만 돌아갈 수는 없어요 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받아줄 것 같거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어, 돌아가고 싶어 근데 대체적으로요 이렇게 보면은 그 이유 없이 떠날 거거나 아니면은 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 무슨 일이 생겼어 그 일을 핑계삼아 헤어지거나 아, 남자들은 또 너무 상황이 힘들면 또그 일을 핑계삼아 또 어, 자기 연인한테 소홀히 대하고 그러다 보면 또 멀어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음 저기 뭐야 못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음 그게 이별의 핑계지. 어 그냥 귀찮은 거야. 어, 정말 사랑했으면 내 상황이 어땠든 같이 가려고 노력했겠지. 어, 어, 나를 갖다가, 그 막, 어, 정말 사랑했으면은요, 어떻게든, 어, 노력해요. 난 그렇게 생각해. 어, 어디 봅시다. 음. 이 사람이요, 어, 뭔가를 갖다가 강행하긴 강행한 게 맞아요. 그리고 야, 야박하게, 어, 야박하게 끊어낸 게 아닌가 싶어. 음. 야박하게 끊어내긴 끊어냈지만, 이 사람 머릿속에는 요 복잡해. 음, 막이 생각, 저 생각, 꼭 그렇게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었는데라는 후회도 있고, 어, 후회도 있고. 그렇지만, 음, 어, 자기, 그, 그러니까 좀 피곤하다 그래야 되나? 어~ 뭐가 피곤하냐면 양다리 걸치는 거 어~ 양다리 걸치는 것도 피곤하고 그리고 만약에 들켰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도 참 어~ 대책이 안 서고 왜냐하면 솔직히 양다리도요 엄청나게 어~ 주도면비해야지할수 있는 거예요 어~ 역적 모의보다 더 어려운 게 양다리야 음~ 왜냐하면 역적모이는 같이 호응하는 사람 있잖아. 살생부수고막 같이 그냥 머리 못쳐서 도원결이 뭐피쭉 해서 휙 마시고 막 이러잖아요. 그렇지만 양다리는 누구랑 결의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양다리가요. 그치? 역적모이보다 더 힘든 거라니까. 음. 근데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어, 여러분들이 그 헤어지고 나서 너무 나도 잘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그 여러분을 두고서 간그 여자하고 그렇게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카드 몇장 뽑지도 않았는데 어 조금 복잡하다. 그래야 되나? 음, 좀 복잡해요. 자기는 잘될줄 알고 봤는데, 어, 그리고 그... 친구가 조금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어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리고 자기는 그러니까 같은 여유 뭐이 뭐이 사람이 막 진짜 쪼들리고 그렇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같은 여유가 있는 레벨이라면 얘는 안정된 레벨이고 이 친구는 안정되게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어한 발을 더 내딛어야 하는 저게 그러니까 이이 이 상대방 이 여자가 이 남자보다는 그래도 한발더 안정된 어 그쵸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있었다 조금 더 안정된 음 그런 자유를 누리, 누리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그니까 우리가 경제적인 자유라고 해가지고 뭐 재벌 3세 뭐 와인 땅이 몇백만 원짜리 와인 땅 호텔 그 뭐지 뭐지 욕조에다가 와인 받아놓고 그런 그런 경제적인 자유 말하는 게 아니야 그거는 어 향락이지 향락 어 우리 내가 말하는 여기서 경제적인 자유는 우리가 살아가기에 크게 경제적으로 이제 막 쪼들리고 어지간해가지고 막 궁핍해서 궁지에 몰리 있는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궁지에 몰리지 않는 수준, 어, 그래도 내가 어느 정도 내살 길은 해놓 해놓은 거그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 이제 우리는 서민이잖아. 어, 그리고 우리를 개미라고 하잖아. <웃음> <웃음> 우리를 개미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조금 어, 배짱이보다는 어, 살기가 편하다라는 거죠. 음, 그런 상태에 있는 여자라는 거예요. 막 진짜 뭐아막 밤낮으로 놀, 일어나고 놀아도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야. 음, 우리는 서민이니까. 자, 암튼 그래.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이제 서민에도 그게 있잖아요. 내가 그 조금 더 안정기로 가야지만 경제적인 자유가 어,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는 어, 그 경제적인 자유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이 이 사람이 그 택, 어, 여러분들을 등을 쥐고 그렇게 졸르고 졸루, 졸라서 이별을 졸르고 졸라서 간그 여자는 이 남자보다는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거죠 음 그리고 꼼꼼해 되게 어. 어, 가계부도 잘 적고 그그그 그, 굳은 땅에 어, 물이 고인다잖아요. 돈이 괜히 고이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런데 뭐냐, 뭐가 문제냐면은 그렇게 해서 자기는 부품 꿈을 꾸고 갔단 말이에요. 요즘에 남자도 돈 밝혀요, 여러분. 어, 물질에 약해. 어, 그런 그걸 갖다. 가 딱히 뭐라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지 어, 뭐랄 수가 나쁘다 없는데 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 그렇게 가고 싶다는데 뭐 무슨 힘으로 잡아 어, 뭐 자식도 저, 머리가 크면 부모가 말릴 수도 없는데 어, 내 자식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남 남친을 갖다 무슨 수로 잡냐고 가겠다면 보내줘야지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가 이게 그. 그 가고 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고 나서 이 여자하고 사사건건 안 맞아. 맞는 게 없어요. 음. 일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나서 싸우는 게 아니라 초반부터 안 맞아. 모든 면에서. 어. 이 사람은 의욕을 갖고 뭐를 하면 이 여자 이이이 이, 이, 이 여자는 또딴거 가지고 왜 그렇게 하냐? 어이 얘는 또 비교 분석하고 우리가 아무리 기반이잡히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도 안기뭐 이 동업 같은 게 아니고 음, 우리가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했다 하더라도 이거, 이거는 이거더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인 거죠 항상 이 여자가 태클을 거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싸우게 되죠 싸우게 되고 마찰이 있는 거야 그런데 항상 지금 이 카드상에서 보면 은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밀려요 이 여자의 길을 능가할 수가 없어 음 왜냐면 그랬잖아 이 여자가 한발더 나가 있다고 그게 경제적인 어 부분에서만 한발더 나간 게 아니라 성격 면에서나 어떤 걸 따지고 들어가는 면에서도 한한발더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 사람도 그냥 만만치 않은 성격인데 이 여자도 만만치 않아요 어 만만치 않아 만만치 않은 정도가 아니라 얘가 얘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음, 어떻게 못해요? 박빙인데 어, 박빙인데 그래도 어, 저기 막한단한 한 단계 더 위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야. 어 자꾸 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가자마자 어, 가자마자 그 후회를 한게 아닌가 싶어. 빠르게 아주 빠르게 어, 빠르게 어, 문제들이 막막 막 정개되고 어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도 뭐야? 이왕 갔으니까 어떻게 돼. 응. 음. 갔으니까 어떻게든 해보려고 거기에다 집착을 하겠지. 어. 왜냐면은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경제적인 자유를 누린다는 거는 대단한 적이거든요. 상대방이 나보다 경제적인 자유가 있다는 거는 남자한테도 짐 하나를 더는 거잖아요. 막 경제력이 없어봐. 어, 너무 힘든 거 연애하는 것도 그렇고 밥한끼 먹는 것도 연애할 때 데이터도 때돈 많이 쓰잖아요. 그것도 일단 부담이지. 근데 상대방이 돈이 많으면 그래도 내가 덜 부담스럽다는 거죠. 어, 뭐 연애 할때뭐좀 밥도 사, 서로 사주겠고 나한테 뭔가를 베풀어 주겠거니 라고가 서 생각을 했는데 과연 그럴까? 어. 그래가지고 악으로 깡으로 붙어 있는 것 같아 악으로 깡으로. 아이 음. 어, 사람 조금 힘들다. 어. 여러 이게 여러분들을 갖다가 놓고 갔잖아요. 갔을 적에 분명히 쌍욕 먹고 갔겠지? 쌍욕 먹고 갔는데 이 가서도 예 편하지가 않아요. 어, 스트레스 너무 받아. 스트레스도 너무 받고 그리고 음, 화가 나도 내가 얘이 여자를 갖다가 능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 결국 깨갱하는 건 나야. 어, 괜히 큰 소리, 아, 얘도 한성질 하거든. 근데, 한성질 했다가 막 들러 얻고 뭐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얘도 말하는, 말하는 게 조금 얄밉게 말해. 어, 얄밉게 말하는데, 상대방은 돌려, 돌려치기를 잘해요. 음, 얘는 얄밉고 직설적으로 말하지만, 상대방은, 응, 기다리고 때를, 기다려, 때를 기다렸다가, 핵심을 딱 찌르고 파고드는 게 있어. 어, 이 상대방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어째? 어 힘든 거지. 어 사는 게 힘들어. 이 여자랑 같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아야 저기 뭐 남이 돈 먹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인 줄 아니? 어 남이 돈에는 그 양날의 검이야. 잡으면 펴. 칼자루는 그쪽에서 쥐고 있는데 네가 뭘 어떻게 해? 움직이면 니네네 손에서 피만 철철철철 더 나지. 응 어, 그런 거예요. 음. 저기 막 그렇게 이별을 졸라서 가더니 사는 꼴이 아주 말이 말이 아니야. 얘얘 성격에 얘도 지도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얘가 여, 이 여자한테 잡혀서 사니까 얼마나 허파 디비지겠어. 근데 허파 디비저도 디비저다 내색을 못해. 왜 잘리면 안 돼? 얘도 지금 오기가 붙었다 그래야 되나? 어, 오기가 붙었어요. 어. 내가 기이코 너를 갖다가 그치? 음, 저기 막 굴복을 시킨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과연 그게 될까? 이미, 쩐에서 밀렸는데, 음, 이미 쩐에서 밀렸는데, 뭐, 어떡하겠어. 음,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이, 이 여자를 갖다 더 벗어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음? 결정적인 이유가 금전적인 문제일 거예요. 어. 얘, 뭐, 얘 괜찮다면서요. 그쵸? 얘도 벌이 괜찮아. 근데 열을 버는데 이십을 그러니까 열 개를 벌면 열 개를 벌데 이십 개를 써 그럼 마이너스잖아. 그렇잖아요. 많이 벌면 뭐해? 지름신이 있어가지고 저기 막 지, 돈을 지르는데 그것도 그 얘는, 얘는요 그런 거는 있어. 뭔가 시작하고 추진하는 추진력은 있는데 마무리가 시원치 않아. 항상 그러니까 항상 마무리에서 까이는 거예요. 어,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까지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월급 장이를 해야 돼요. 자기 일하면 안 돼. 자기 일하면 망해 얘는. 어. 왜냐면 추진력까지는 있는데 그치 결정적으로 이걸갖다가 꼼꼼하게 해서 걷어들이는 능력은 현저히 떨어진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리고야 지름신이 있어요. 지름신이 있어 가지고 어, 저기 막 막아야 될게 많은 것 같아요. 막아야 될게 많아 가지고 아마도 경제적인 그것 때문에 이 여자를 갖다 더 놓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여러분한테 말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요. 얘가, 그, 저기, 막, 카드들이 다 열려있어, 열려있지 않았나 싶어. 음. 근데 이거 한게 오래 못 간다. 음. 저기, 막, 오래 못 가. 이 여자가 이걸 해주겠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지. 어 싸우는 거지 왜냐면 여러분들 팽겨치고 갔잖아 여러분들 팽겨치고 갔는데 정작 얘가 갔을 때는 뭔가 딜이 들어왔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어 딜이 들어왔는데 얘가 내가 그랬잖아 치밀한 게 없다고 어 그러니까 여자가 막 해줄 것처럼 막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 가, 갔는데 이 여자가 안 해주는 거야. 안 해주니까 어떻게? 어 답답한 거지. 이게문 나자에 문. 나지, 문. 어. 왜냐면 얘가 꼼꼼하게 치밀하게 계산을 안 하고 간 거야. 어 뭔가 확답을 받고 갔어야 되는데 확답을 받지 않은 채로 갔다라는 거지. 확답을 받지 않은 채로 그냥 여러분들 어, 내 깔기고 간 거예요. 내 깔기고 가서 어떻게 돼? 어이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내가 했잖아 한발 위라고 보통 여자 아니야. 얼마나 계산적이고 자기 거를 갖다가 얼마나 어, 챙기는데 제 저기, 세상에 눈문도 없어요 어, 땅 파봐 일불이라도 어, 나오나 안 나온다 천년만년 파봐 안 나온다 어, 안 나와요 땅 파서 음. 땅 파서 나오지 어, 그렇게 힘들게 땅을 파도 안 나오는데 이 사람 주머니에서 돈, 어, 돈 빼내는 게 그렇게 쉽겠어요? 어, 싸우고 좌절했다 어, 좌절했어요 어. 내가 이럴려 이럴려고 이럴려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팽개친 게 아닌데 어, 좀 조금 그래도 이 여자한테 가면 그래도 뭔가는 해결해줄 줄 알았는데 해결커녕 어, 해결커녕 나오지도 않고 어, 이게 나그 그치 나만의 헛꿈을 꾼 거지 헛꿈 헛꿈 음, 헛짓거리 한 거야 헛짓거리 그러게 이게 이 배신자의 말로는 왜냐면 그래. 으, 이 양다리가 항상 그 끝이 안 좋은 이유가 있어요. 뭔데요? 라고 물어보시면, 양다리가 왜 끝이 안 좋냐? 이 연애라는 거는요 썸 기간도 있고 어떠한 에, 그 조정 기간을 걸쳐갖고 그 사람을 알아나가잖아요 어알아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나가면서 최종적으로 얘가 너랑 사귀어야겠다 해서 사귀면서 정을 키워나가는 거지만 양다리는 그게 시간적인 여유도 그렇고 이게 틈새를 갖다 공략해야 되는 거거든요 불안한 상태에서 연애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확실하게 저 여자의 마음도 모르는데 뛰어들었다가 내. 내 여자도 놓치고, 쟤도 안될 수도 있, 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한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 양다리라는 특성이 그래. 내가 그랬잖아. 역적 모의보다 힘든 게 양다리라고. 어, 그 누구에게도 축복받지 않는, 어, 저, 사랑이라는 거지.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근데 이거 사랑 아니잖아. 어. 그러고, 너는 이미 니네 여자가 있었잖아. 니네 여자를 놔두고서 갔으니까 그게 죄지. 응. 어, 그런 거예요. 음. 자,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나, 어디 봅시다. 음, 그래서 항상 그 양다리의 말로는 깔끔하지 못하다 왜 상대방도 그건 알고 있거든 네가 배신자라는 거 어, 그치 네가 배신자야 네너네 너, 여자 버리고 나한테 온 거잖아 그게 항상 그 뭐죠 그 방학간에서 어, 꼼냥꼼냥할 때는 어, 그거 그, 저기 막 그런 그런 생각을 안해 그렇지만 꼼냥꼼냥 끝나고 이 사람한테서 그 성, 어떤 성격의 결함 같은 게 조금씩 단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보일 때마다 저 새끼가 저렇지 어, 저 새끼 어, 저기 마치 여자 버린 놈이라는 게이 무의식 중에 있다란 말이지 그 무의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보다 이 여자도 이 남자한테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최선을 다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면 너니 네 여자 버리고 왔잖아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가 이이 이 남자를 갖다가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신뢰하지 못한다 어. 그게 양다리에 그쵸. 저기 막 양다리에 두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저기 막 꼬드겨 가지고 내, 내 것으로 만들 적에는 온갖 별그 별 딜을 다 하잖아.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언제 둘이 있어. 뭐 이러면서 개소리 하게 하면서 서로 어 우리 영원히 사랑하자. 뭐별 개소리 다 하잖아.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실제로 내 여인을 두고서 가면 어떻게 돼? 내가 언제? 내가 언제? 어 그건 그때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얘기한 거고 내가 언제 그랬어 이렇게 나오건 뭐지 나는 그치 응, 세대는 거지 응, 세대인 거야 얘 세대인 거예요 응. 이미 이 관계 무너졌어요 어, 왜냐면 여자가 냉정하게 판단해 어, 냉정이 이, 이 여자 애누리 없어요 어. 근데 같은 애누리가 없어도 그런 게 있어 그 그냥 그 논리만 가지고 애누리 없는 사람이 있는가 만 얘는 논리 플러스에다가 귀에 포착의 달이냐. 이 독수리가 멀리서 그 토끼를 보고서 저 멀리서 그냥 비상을 해갖고 한 번에 찍어내리잖아요. 얘가 그런 성격이라니까? 음. 얘는 말을 갖다 팍 하지 않아. 어, 듣고 있다가 이 틈이 요만큼이라도 보이면 고기를 갖다 그냥 명중. 응. 음, 그러니까 약간 뭐 어떻게 못하는 거야. 얘를 갖다 이길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이기지 못해요. 음. 한수 위그 한수라는 게 연애에서 한수는요 어마어마하게 커요 어, 어마어마하게커 얘는 내가 그랬잖아 용두삼이라고 어, 시작만 있고 끝은 없다고 남자는 그런 성격이고 얘는 마, 여자애는 마무리를 잘하는 성격이고 굉장히 치밀하고 계산적이다 현실적이에요 음 치, 호락호락한 애 아니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나 하면은, 이 여자하고 거의, 어, 자기, 그, 이것도 본인 생각이야. 어, 본인 생각이에요. 본인 생각에 끝까지 다 왔는데, 어, 한, 한 발자국만 더 가면은 완성이 될수 있었는데, 아깝이, 아까비, 본인은 아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아깝이 아니다. 음, 그한 발이 어마어마한 거다, 이 새끼야. 음, 그런 거예요. 음, 음. 저기만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가면, 어그아 그래, 왜냐하면 여러분들하고 또 이제 같이 이렇게 지인들이 얽혀 있는 것 같아. 어 친구나 이런 게 이렇게 커넥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는 거야. 아, 그러면 친구들 모이는데 은근슬쩍 한번 어, 저기 막 참석해가지고 우리 파랑새가 나오면 음, 파랑새가 나오면 한번 어, 그냥 슬쩍 말 걸어볼까? 어떻게 지내는지 파랑새 동양새 한번 살펴볼까? 그 생각이 있어요. 음, 그 생각이 있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오고 싶어요. 그렇지만 뭐다? 발걸음이 차마 떨어지지가 않아. 왜, 왜냐하면 얘가 지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지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요. 음. 그리고 그 여자도 완전히 끊어지지도 않았어. 왜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냐? 이 여자가 이 남자를 갖다가 완전히 끊지 않고 실하, 실, 실, 실, 오락이 하나 거기다 걸쳐놨어. 왜 걸쳐놨냐? 나중에 여러분한테 갈것 같으니까 못 가게 하려고. 음. 이 여자도 지착 있어요. 응, 음, 그니까 그거지. 내가 갖기는 싫고, 남, 어, 내가 먹기는 싫고, 남주기도 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 살짝 걸쳐놓은 거예요.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 만약에 온다 그래도, 그냥 한길를 듣고, 한길를 흘려요. 왜냐면, 안 돼요. 그 여자, 그 여자가 안 놔줘요. 어, 지가 갖지도 않겠지만, 놔주지도 않아. 왜냐면, 얘는 놔주지 않으면 못 가. 어, 왜냐면 얘, 이 여자가 희망고문을 할 거거든. 뭘해줄 것처럼 하고서 안해 주고 해줄 것처럼 하고서, 안 해주고, 해줄 것처럼 하고서 애, 얘기하고 안해 줘. 왜냐면 얘는 지금 그 여자의 도움이 절실해요. 어, 절실해요. 왜냐면 지가 지가 막게 이렇쓴게 있어. 흥청망청 쓴게 있기 때문에 그것 그것 다 어, 막아야고 나갈 왜냐면 흥청망청 쓴거 막아야지. 지 먹고 살 거. 그다음에 뭐이뭐 뭐 저기 막이 얘집짓예요집거 아니면 뭐야? 월세 내야 되잖아. 지 나, 지가 벌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가 늘 나가야 될거다 맞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데 이 여자의 도움이 없으면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여자를 놓을 수도 없고. 어. 여러분아 그 이거 이 놓을석 여러분들 갈 수도 없고 진짜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고 그리고 이 얘가 이 여자한테 승질을 부릴 수가 없어요. 왜 승질을 부릴 수가 없냐면 승질을 부리면 나 잘릴 거 아니야. 나 잘리면 어떻게 돼? 그치 어, 그래서 승질 죽이고 있어. 승질 죽이고. 얘가 승질 죽일 놈이 아니잖아. 여러분한테는 승질 안 죽였을걸요. 그렇지만 그 항상 그러잖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지금 얘가 앉은 자리가 저기요. 그, 얘가 그지라니까. 돈 없다니까. 그래서 기회를 보는 거라니까. 기회를 엿봐요. 여러분들하고의 여지도 있나 없나 그것도 간을 보지만 이 여자한테서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갖다 그것도 따주고 있다라는 거지. 음. 야 바쁘다. 음. 어. 뭐 파랑새는 너, 네가 오면은 받아준대. 어. 맞아요. 어. 맞아. 확인 시켜주잖아. 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렇게 하고 그 심기 일전한다 그래야 되나? 심기일전이 뭐야? 어, 저기, 마, 지는 그렇게 해서 하면 다잘될 거라고 되게 생각하고, 지 세상에 빠져 살아. 심기일전? 어, 일단은, 한숨 돌리고, 한숨 쉬고, 일단 한숨 쉬고, 이 상황을 딱 분석을 하고, 내가 도약을 해야겠다. 어, 도약을 하기, 하기 위해서 심기일전을 한다라는 거지. 얘 아직 지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은 못했어요. 응, 음, 반성은 못했어. 왜냐면 얘도 이렇게 막 사랑이 넘쳐나가지고 뭐 휴머니스트는 아니야 내가내 내 여자가 어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힘든 게 먼저기 때문에 일단은 내 코가 석자여서 내 거부터 해결하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고 싶더라도 마음은 있지만 안 가는 이유가 지금 직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가는 거라는 거지 꼴 우습게 하고 살고 있지 음, 이렇게 살라고 어, 헤어져달라고 그렇게 조른 건가 싶기도 해 자업 자득이지, 뭐, 어떡하겠어. 음, 자업 자득이다. 어떻게 하면, 음, 어떻게 하면 음, 내가 이 난구가 다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니까, 대화도 시도해보고, 지도 나름대로 별짓을 다 하고, 어, 그리고 또 새로운 계획 있잖아요. 내가 이걸 갖다가, 어,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나한테 이익이 되게끔, 어, 뭔가 이걸 뭘 만들어야겠다 지 혼자서 되게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해요 살기 살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음, 살기 위해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구를 하는 것 같아 음, 자기 나름 자기 딴에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음, 잘 되지 않아요 어, 잘 되지 않아 얘 계획은 다숲으로 돌아가 어, 안돼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게입 밖으로 나온다고 이 표정이나 행동에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진심이 아닌 거는 결국은 다 나와. 음. 진심이 아닌 건 결국은 다 나와. 그래서 결국은 얘가... 어 초라해진다. 지금 마음이 갈 곳이 없어요. 후회도 막심하고, 그렇지만 그 후회가 된다 해서 내색할 수도 없어. 내색할, 지금 지가 내색할 처지가 아니야. 내색함을 잘못하면 잘려. 어, 잘리기 때문에 내색도 못하고, 지금, 어, 좀 힘들어요. 좀, 좀힘들다기보다 많이 좀 힘들어. 음, 내 쌤통이야. 여러분 뭐어떻게하실 거예요? 어, 열, 연락 왔어요? 아니면 눈앞에 자꾸 알짱거리나? 그럴 것 같아. 어, 한두 번은 어, 어떤 모임에서 마주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 음, 막 다야 그렇게 했니까왜냐면 얘가 어, 그런 계획도 세우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동향을 갖다가 알, 알아낼 수 있을까 그것도 연구한다라는 거지 아무튼 잘 살고 있지는 않아요 샘통이야샘통자 어, 어, 1번 카드 내용 마음에 드셨나요 어, 속이 후헌해지셨다면 아, 저도 너무너무 기쁘구요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도 좀 눌러주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트 뿜뿜 네 안녕 네 2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날 울리고 간너 너의 인생은 살짝 폈을까? 고작 그렇게 살려고 음. 이별을 졸랐니? 이별을 조르고 간그씨끼 어, 어. 어디 봅시다 잘 살고 있는지 어디 뭐야 고작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디 봅시다 아이고 참조산모사로 <웃음> 사네 조산모사 응? 시작부터 시작부터 조선모사. 음 이게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해줄게요. 조선모사. 그 원숭이들한테 어, 저기 먹을 걸 줬지 이렇 아침에 일곱 개 주잖아요. 아뭐 하루에 일곱 개를 주는데 아침에 네개 주고 저녁에 세개 주니까 승질을 내는 거야. 그래서 바꿔가지고 아침에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 줬더니 너무 너무 좋아하더래요. 어, 딱 그런 거지. 어, 조선모사. 이 얘가 그래요. 어. 쉽지 않아. 어, 쉽지 않아. 조선모사. 이게 얘는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어, 시작부터가 문제가 있었고 어, 가자마자 얼 가자마자 얼마 되지도 않아서 여러분들 생각이 너무나. 음. 내가 아, 진짜 시작부터 내가 이게 잘한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 뭐 소곤 기분, 어, 뭔가 당한 기분, 어, 그런 게 난다는 거야. 좀어좀 아... 어, 좀 구차하게 산다 그래야 되나? 어 구차해요. 어 구걸한다 그래야 되나? 어 어떠한 관심이나 어, 그런 거 갖다가 구걸을 한다라는 거지. 어 근데 이, 이, 이상하게 여기서도 냄새가 나. 어이 남자들이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어왜 이러면 안 되냐 뭐가 이러면 안 되냐 이, 이게 이 사랑해서 간것 같지가 않아요 음 사랑해서 간것 같지가 않고 어떤 물질적인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번 카드들은 다 물질에 관련된 아 일본 카드도 물질에 관련된 건데 여기도 물질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별을 조른 것 같아 어 자기는 나름대로 어, 그쪽에 가면 되게 잘될줄 알았는데 이거는 뭐 뭐 어느 정도 진전되다가 그런 게 아니라 처, 초반부터 초반부터 진짜 조산모사야. 어. 그 솔직히 많지도 않은 거 주면서 생색은 우라지게 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싶은 거지. 어, 아닌데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연락 오지 않았어요? 연락 왔을 것 같은데 이거. 이거는 금방 왔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거의 가, 서 바로 그냥,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문제가 생겼다고 봐. 음. 후회, 후회 많이. 가자마자, 거의 바로 후회를 한것 같아요. 음. 여러분, 그, 이 친구가, 여러분, 그, 저기, 막, 푸샤 같은 거, 다 보고 있어. 혹시 블락 안 했어요? 어, 블락 하지 말아요. 허파 디비지라고. 음. 커파 디비즈라고 불러하지 말고 얘, 얘, 여러분한테 막 와가지고 막 하소연했을 것 같은데 <웃음> 아, 하소연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 어, 왜냐면 이, 이 카드를 보는 사람이 다 저기하진 않았을 테니까 아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난다 어, 여러분 생각 너무 많이 나 어, 기다려봐요 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이 나는지 아주 파헤쳐 봅시다 이게, 이게 시작을, 이게, 시작을 하면 이게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시작을 하긴 했는데,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발전을 하지 않고, 뭔가 내가, 을, 을도 이런 을이 없어. 어. 완전히, 을, 을에도 레벨이 있잖아. 어. 저기 막 흰띠, 노란띠, 빨간띠, 검정띠 막 이렇게 올라가는데, 얜 노랑띠? 어, 노랑띠도 채안 되는 것 같아. 음. 이, 이, 이제, 이 여자가, 어, 나는 이렇게 할 거니까,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얘는 얘, 이, 그래야 되는 거야. 어, 어쩔 수가 없어. 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먹으러 갈 때도, 아, 오늘은 내가 조금, 이, 이, 이 저기, 뭐야, 우리 뭐, 저기, 뭐야, 뭐, 오리백, 오리, 저기, 그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돈도 없어서 우리 국이야 돼지 껍데기 그냥 먹어 그러면 예이 이래야 되는 거지 어 제대로 얻어 먹지도 못해요 어. 얘돈 때문에 갔어 어, 돈이 없어서 어. 어 혹시라도 조금 더 어, 자기 팔자가 필까 싶어 갖고 간 거지 어 근데 저기 막 피기는커녕 어 그러니까 얘뭐 저기 막 승질 나는 거지 그래고 조금 반항한 느낌이 나요 어 바, 반항 그치. 이러니까 이제 좀 반항하고 까칠하게 나간 거지. 고장 나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어? 이렇게 하려고 서서 어? 나한테 오라 그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그여자뭐라 그래? 아니, 내가 뭘 너한테 뭘 어떻게 뭐 내가 너한테 뭔 약속을 했길래? 나 너한테 약속한 거 아무것도 없어. 어. 네가 버리고 온 거지. 네가 버리고 온 거지. 내가 너한테 무슨 약속을 했니? 나 아무것도 약속한거 없어. 그냥 잘해보자 잘 라고 한거지. 잘해보자 라고 한거지. 내가 너한테 뭘 했다고. 이전에는 그, 잘해보자 라고 한거 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 남자가 오버액션을 한거지. 그러니까 여자가 컷 하는거지. 근데 얘는 얘, 얘 쪽도 못써. 왜 쪽도 못쓰냐. 여자가 더 세. 음. 이, 이, 이 남자가 저 예, 예, 예를 들자면 주먹으로 치면 얘는 무기 들어 어, 그 정도야 <웃음> 더세다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지 뭐 싸움을 해도 이 남자가 예를 들어서 말로 한번 공격을 하잖아요 얘는 뭐 거의 뭐 케어시켜 음안돼안돼 안 돼. 왜냐면 얘는 약간 쪼무래기고 그쪽은 음, 별이고 음. 군대로 따지면 그니까 잭도안돼얘 말년 병장도 안 되는 수준이고 걔, 걔는 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떡하겠어 까라 까라면 까야지. 그니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우울하다, 이거예요. 우울해요, 예. 음. 우울하고, 불안하고, 어, 그 다음에,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우울하고, 불안하면서도, 약간 자기 착각? 어, 자기 착각 같은 게 있어. 여러분한테 가면, 여러분이 혹시 자기한테 전처럼 잘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망상? 어,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지. 응. 어. 왜냐면, 여자가 애늬 없어요. 어, 여자 돈이 있는 건 맞아. 돈이 있다라기보다는 어좀 사회생활 을갖다 조금 그래도 남 다른 다 사람들에 비해서 는좀 왕성하게 한다 그래야 되나? 어좀 왕성하게 하고 그리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 아니에요. 산전수 나이가 어떻든 간에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었다라는 거지. 어 나이와 상관없이. 왜냐면은 이 인간사를 많이 겪은 티가 난다 그래야 되나? 이 여자한테. 예, 인간사를 많이 겪다 보니까 이 남자를 갖다가 요리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어지간해갖고는 얘를 갖다 넘길 수가 없어. 이 넘긴다는 거는 이 저기 막 방앗간을 갖다가 간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얘의 어떠한 이런 막 예를 들어서 이거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저기 막 얘는 따라될 수밖에 없어. 그그이 여자의 생각을 갖다 관철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그 정도로 애누리가 없고 왜냐면은 왜 관철을 못 시키지 면이 여자는 합리적이거든 어이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가 베풀어 줬을 적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준에서 베풀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된거 아니야? 근데 얘는 만족을 못한다는 거지 왜냐면 자기가 생각했을 적에는 자기는 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자기는 더 받아야 되는데 요것밖에안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것도 과분한 건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원숭이지. 그러니까 아침에 세개 주고 저녁에 네개 주니까 와, 많이 줬다, 이러는 거지. 괜히 원숭이겠어요. 음.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아요. 어, 생각이 너무 많다. 어. 자기가, 자기가 계획했던 거 이런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한테 배신을 때리고 얘, 얘가 여러분들한테 배신 때렸을 적에 여러분들한테 정이 떨어져서 때린 게 아니야.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인 거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였는데 솔직히 여러분들을 갖다가 그렇게 놓고 싶었던 마음은 없었어요. 어, 놓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 그렇지만 뭐지 그치. 상대방이 여러분 자 이게 그 그래 패를 닦아지 않고선 모르는 거야. 이애 생각에는 그쪽이 아무래도 어, 자기한테 더 이익이 될 거라고 라 생각을 한 거지. 왜냐면 얘는 어, 좀 뭐라 그럴까? 음... 무늬만 남자라 그래야 되나? 어, 무늬만 남자고, 자기가 갔다가 딱 이렇게 하나씩, 하나, 하나서부터 여기까지 다 챙겨줘야 돼요. 챙, 자, 챙, 그니까 챙겨주지 않으면, 얘는 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크게 없어. 어, 자기는 되게 잘할 거라 생각, 아니에요. 지 스스로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그, 저지르기만 했지, 일을 갖다가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해, 일, 일을 갖다가 해결 못하면, 그때서부터 감정에 호소하는 거야. 어, 자기 능력으로 그거 갖다가 해결해가지고, 결론을 갖다가 내리는 게 아니라, 감정에 호소해가지고, 그치, 눈물샘을 자극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니까 러 이게 뭐야, 어, 어. 빙구지, 빙구. 병구야, 병구. 그치, 응, 수가 빠네, 수가 빠네. 어. 그, 자기는 나름대로 자기가 되게 멋있고, 어, 자기가 되게 쿨하고, 난 저, 어 나, 나, 진짜 내가 봐도 나 너무 멋있어라고 생각을 하는 거, 그건 니네 생각이고, 니네 생각이고, 그리고, 어, 자기는 움직이, 어, 자기는 움직이지도 않으면서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해줬으면 하고 바라는 거지. 이 사람은, 그, 그러니까, 그, 그런 건 있어. 예를 들어서, 어, 뭐 놀러 나간다거나 뭐뭐 뭐 어디를 간다거나 이런 건지가 적극 팔거어 붙이고 할수는 있는데 내가 말하는 그거는 그 그거는요. 경제적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의 처세술 같은 거 경제적인 능력 같은 게얘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도 없고 이렇게 자, 자,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거는 꼭쥐고 있고 그거는 꼭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은 없다라는 거지. 음. 그러니까 욕심만 사납다? 어, 욕심만 사납다? 그치만 그것을 지킬 능력은 어, 겸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이 사람의 어, 이 사람은 그, 그 자기의 그 능력은 생각지도 않고 좋은데 가야 되고 좋은 거 먹어야 되고 어, 쇼핑도 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그걸 누가 해주겠어? 어, 엄마도 안해 그런 건 어, 엄마도 안해 엄마 엄마한테 그래봐 맞지 어, 냄비로 맞지 냄비로. 엄마도 안 하는 거왜 여자한테 해달라고 그래. 지, 지, 스스로 벌어먹을 생각 안 하고. 음. 얘는 저기 막 여러분한테 와서 이르지 않았어요? 어, 걔가 해줄 것 같이 했는데 글쎄 걔가 나한테 이러래. 나한테 이렇게 안 해. 이게 말이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러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음, 그러고도 남았어. 여러분한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일, 일, 여러분한테 와서 이르는 거지. 지가 어떻게 하고 간건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뭐야 노브레인이지. 뇌가 없어 뇌가. 얘는 뇌 구조를 볼 필요도 없는 애야. 그럼 그렇지. 뇌가 없다란 말이 무섭. 나, 나오기가 무섭게 뇌가 없는 게 나왔네요. <웃음> 아 대책도 없고 생각도 없고 에라 모르겠다 하는 것 같아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어. 뭐 어떻게 되겠지 어, 뭐 에, 저기 말 산립에 거무질 치겠어 뭐 그런 것 같아 어, 산립에 거무질 치겠어 뭐 얘가 뭐나 어떻게 해주겠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 과연 그렇게 될까 어디 봅시다 어.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닌데 어. 얘는 그이 여자가 만 이게 이제 문, 얘가 문제를 일으켰다. 문제를 일으켰으면 자기가 저 밤에 일을 잘해 주면 어떻게 해결이 될 거라라고 생각을 해. 어아그아한 방에 보낼 수 있어. 어 나는 얘를 갖다가 어이 상황을 갖다 빨리 반전시킬 수 있어. 어 밤일만 잘해 주면 아 끝나라고 생각을 해. 근데 과연 그럴까? 어. 지가 되게 밤일 잘하는 줄 아는데 아니지. 어. 야밤 일을 잘하면 조산모사가 되겠냐? 어? 아이, 아침에 일곱 개 주고 저녁에 일곱 개 주겠지? 네가 못하니까 조산모사가 됐다는 건 생각지도 않아요. 그렇지 후회 막급이다. 왜냐하면 얘는 저기 막 여자가 여자를 갖다가 만족시켜줄 만큼의 어 저건 없어. 어, 어 그냥 평균. 잘해야 평균이고 그 평균도 안될 확률이 높아요. 어, 평균도 안될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진짜 뭐 하나라도 특출나게 잘했으면 얘가 이렇게 천대 받겠어? 아니지. 어, 그나마 그 저기 막밥 일이라도 잘하면 어, 쌀밥이라도 먹지. 이건 뭐야? 지금 보리밥도 못 얻어 먹을 판국인데. 음. 후회는 막급이고 어, 후회 막급이고. 아. 저기, 막, 얘가, 얘가 뭐라고 하자 자야 여자들의 마음을 알래, 알 수가 없어. 아니, 그렇게 좋다고 하더니, 왜또 이제 와서 왜 이러지?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한, 여러분들한테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도. 아, 걔도 참, 어지간하면 좀나 좀, 어, 어떻게 좀 해주지. 아, 내가, 진짜 내가 어디로 가야 되지? 어, 어디로 가야 되지? 갈 데가 없네? 어, 갈 데가 없어. 음. 이 여자한테 가자니 이 여자가 나한테 잘해주지도 않고 어, 조삼모사 꼬리고 여러분한테 가자니 아, 자기가 어, 졸라 자기가 쫄라가지고 이, 어, 쫄라 쫄랐다는 표현은 그렇고 지가 뺑 시켜갖고 왔는데 여러분한테 가자니 안 받아줄 것 같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야 되나 어, 정처 없다 어, 정처 없다 내 발길은 정처가 없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나? 음, 그래도 그런 생각은 해요. 한번 대화라도 해볼까? 어, 대화라도 해볼 걸 그랬나? 라는 생각도 한다는 거지. 어, 대화를 하면 잘될수 있을란가? 어, 그 생각도 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세 글자로 뭐야? 영어로 영어로. 베이비. 어, <웃음> 오 베이비 이게 아니라. 어, 얼라지 얼라. 어. 나, 나름대로 나 그래도 심도 있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 심도 있게 생각했는데 더 이상 거기서 생각 위에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여러분 그게 달라요. 생각을 하는 거하고 그 생각을 갖다가 실현시키는 거는 별개의 문제야. 어 별개의 문제예요. 생각만 있고 행동력이 없는 거지. 어, 어떤 어 계획은 해롭고 그 계획을 실천을 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얘는 계획도 나름 구체적으로 짜놨어 어떻게 할 것이라 구체적으로 짜놨지만 은 행동은 어 하지 않는다 계속 계획만 짜 계획만 아이고씨 아유 이렇게 계획만 짜다가 날 새겼네 어 계획만 짜요 어. 그러니까 시 어, 시작 그걸 해야지라는 개. 이걸 갖다가, 어, 그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계획을 짜서, 내 플랜을 짜서 이걸 이렇게 움직여야지.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갈 거야까지만 한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움직이진 않아. 어, 왜냐면 얘는 그렇게 움직일 만한 그런, 어, 동력도 없을 뿐더러, 어, 어, 동력도 없을 뿐더러 그럴 능력이 안 돼. 그 동력을 갖출 능력이 안 된다라는 거야. 거 봐. 백날 계획, 계획이 매번 수정돼 <웃음> 매번 계획이 수정이 돼요 어, 어. 이렇게 해야지 어그 다음에 아 그래 내가 이걸 발전시킬 거야 그럼 내가 이게 될 거야 어 그럼 내가 그, 아 잠깐만 잠깐만 돌아가 돌아가 여기그 저기 막 우리 그뭐 셋업 할때 보면 뒤로 가기 있잖아요 어얘 뒤로 가기 버튼 누르는 거야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 뒤로 가기 버튼 눌렀어 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계속 생각만 하고 아 진짜 음. 그럴 수밖에 없어. 어, 얘는 계속 생각만 할 수밖에 없는 게 확신이 없다 그래야 되나? 어, 그 누구한테도 확신이 없어요. 이 여자하고도 같이 갈 확신이 없고 왜냐하면 어, 지가 조산모사 당하는 꼴이니까 얘가 나를 갖다가 계속 데리고 가주라는 확신도 없고 여러분한테 가자하니 여러분이 받아준다는 그 확신도 없어. 왜냐면 자기가 미천하다는 걸 알거든. 그래도 그 미쳐나다는 거 아는 것까지 아 아는 걸 봐가지고 영 머리가 없는 건 아니었네. 어, 영 머리가 없는 건 아니었어. 자기가 미쳐남을 알고 있으니까. 아 이를 어쩌지. 이를 어, 어쩌지. 어, 이 사람 말이에요. 이를 어쩌지. 어, 나갈 거는 많고 어, 해결할 능력은 안 되고 어, 손벌릴 때도 없고. 깝깝하다 어, 사람들이 나한테 다 어, 너는 인생을 왜 그렇게 사냐 얘기하는 것 같고 어. 그러다 보니까 나는 어떻게 어. 약간 그 저게 거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슬럼프 어, 슬럼프가 오기 시작. 약간 오다가 갑자기 푹 빠진다 약간 오는 듯하다 급속도로 이렇게 쫙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음, 여러분들 떠나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 그나마 여러분들이 있었을 때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예를 갖다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대접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돌아올까라는 생각도 하지. 근데 이쪽에 가서 인간대접 못 받는다니까. 음. 의욕을 잃었어요. 어, 약간 그 뭐지 딜레마에 빠졌고 자기가 그계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계획만 있을 뿐이지 그걸 행동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계획만 잔 그러니까 웅장한, 자기 나름대로 웅장한 계획만 잔뜩 세워놓고, 그러 갖다, 어, 행동에 옮기지 않아. 왜냐면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얘는 내가 그랬잖아, 베이비라고. 얼라. 어, 얼라기 때문에, 그런, 그런 걸 못해, 지가. 누군가가 서포트를 해주고,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이끌어줘야지만 할수 있는 애라는 거지. 그런데 지가 지금, 뭔가를 갖다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있는데도,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음, 손을 놓고 있다. 어, 될 대로 되라 음. 어, 될 대로 되라라고 생각하는 것같아 어디 봅시다 야 이러다 파산해 음, 먹고는 살아야지 어, 먹고는 살아야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음, 여러분들한테 갔다가는 개인적 쌍욕만 먹을 것 같고 음,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생각을 하긴 하는데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 이 사람 오 받아줄 거예요? 어, 내가 그거를 갖다가 알아야 돼 어, 여러분들한테 온다 해도 얘를 정리하지 않고 와 어, 왜냐면 얘가 여러분들한테 어, 뺑당하면 다시 돌아갈 곳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 이런 걸 갖고 기회주의자. 다섯 글자로 기회주의자라는 거지. 어, 음, 기회주의자예요. 음, 기회만 엿보는 거야. 내가 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있나 없나. 얘는 여러분한테 비즈고 틈이 들어갈 틈이 있다면 들어가는데 여러분한 어, 여러분도 비집고 들어갈 틈을 안 줘. 왜냐면 여러분이 얘한테 질린 거 같아. 음, 질린 거 같아요. 어, 잘 갔다 오히려 어, 어 얘가 나를 갔다가 떠나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냥 이 카드는 그 새끼 뭐하고 사나 하고 본것 같아. 어. 여러분, 잘못 살아요. 비굴하게 살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한테 연락이 없, 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마음은 굴뚝 같아. 왜냐면 마음이 있다고 얘는 행동에 옮길 수가 없어요. 음. 그래도 그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다라는 거지. 일말의 양심은 남아 있어서 어떤 케이스는 이미 왔어요. 저녁에 술 마시고 전화 와 가지고 저기 막뭐 하소연한 친구도 있기는 있어.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뭐 다시 어떻게 해 보자라는 얘기는 아 아직까지는 못 하고 여기까지 나왔을 때는 아직까지 못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왜냐면 얘도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라는 거지. 네, 2번 카드, 여러분. 어, 그 새끼 꼴이요. 어, 그렇게 좋지 않아요. 어, 꼴랑 이렇게 살라고 여러분들한테 어, 헤어져달라고 쫄른 거야. 음, 그, 저기, 마. 그리고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이 여자하고 헤어지면 진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거예요. 음, 이 여자는 얘를 갖다 딱 끊지는 않을 거야. 어느 정도 이렇게 그런 거겠어요. 얘가 이 여자한테 조금 과하게 바란다 싶으면 이 여자는 너 no, 여기까지 내가 줄 너한테 해줄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 하고 그거라도 받아야 돼. 왜냐면 그걸 그것도 안해 주면 얘는 뭐야? 정말 얘는 막막해. 음, 막막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주면은 붙어 있어야 될 판국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굴하게 산다라고 보면 돼. 음. 이번 카드 어, 속이 시원하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올리고 갔너 너 인생은 활짝 폈을까? 응, 폈을까? 고작 그렇게 살려고 이별을 졸랐니? 라는 내용으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얘 나쁘지 않네. 얘 <웃음> 나쁘지 않네. 아,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어디 봐요. 음. 일단은 여러분들 떠나서 어, 좋았어요. 음. 모든 게다 좋아. 주변사 그그간 그곳의 어, 분위기도 괜찮고 어, 나름 만족했고 그렇다고 어 그래 조금 뭐랄까 어, 희망적인 관계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지 않았었나 싶어. 음, 음. 여러 이3 이 번까지 정말 미안한데 여기까지 봤을 적에는 어, 정말 미안한데. 아 어, 그런데 어 근데 왜 어, 갑자기 <웃음> 갑자기 반전의 카드가 어 갑자기 반전의 카드가 나왔네 어 왜냐면은 처음에 딱 갔을 때는요 되게 좋았어요 좋았고 아그그 그, 그, 그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잖아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이렇게 실천,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다. 세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뭘 해야겠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그렇게 하면, 나,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야. 뭐가 나올 거야. 라는 계획이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요 여기. 어, 지금. 플랜을 세웠고 이걸 움직이고 뭐가 나올 거야. 어, 좋은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 그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어, 둘이 처음에는 사이가 되게 좋았어요. 음, 처음에는 사이가 좋았었는데 갑자기 좌절을 했네. 음, 갑자기 어, 좌절이라기 보다는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어, 신경이 날카로워졌다. 느낌이 왔어. 나왜 그런지. 느낌에, 이, 이 여자가 양다리였던 것 같아. 어, 양다리. 느낌이 그래요. 느낌이. 아직까진 몰라. 음. 얘가 이 여자한테, 아, 저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여러분, 내가 여러분, 이, 이 인간이 여러분을 버리고 간 거잖아요. 여러분을 버리고 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 얘는 초이스가 없어요. 어떻게든 여기 붙어 있어야 돼. 어, 왜냐면, 하 이걸, 여러분들을 버리고 갔는데, 여기서 오래 있지 않으면 내 꼴도 우스워지는 거야. 근데, 가서 보니까, 이게 느낌이 이상해. 지금 여기 냄새가 나요. 어떤 냄새냐면, 어, 이 여자가 양다리인 것 같은 느낌이 나. 어, 그니까 얘가, 지가 세컨드라는 걸 갖다가, 아, 알게 된게 아닌가 싶어. 조금만 더 뽑아볼게요. 그런데도 얘는 그, 여기서 못 빠져나와. 어, 빠져나올 수가 없어. 왜냐면, 지금 빠져나오기에는 진짜, 와, 웬 개망신인, 완전 개망신인 거지? 어. 내가 봤을 적에는 이 여자가 여왕벌 같아. 어. 이, 그 여왕벌이 뭐야? 어. 그 많은 그 벌들을 갖다가 다 끌어 안는 거지. 그치? 어. 여왕벌 같아요. 음. 얘는 지가 유일한 사랑이라라 생각하고 갔고 그 거기서 처음에 갔을 때유일 관계도 좋았고 그때 그 당시에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어 그렇게 하고 자기가 이제는 뭐지? 한층 더 뭔가 한 발자국 나갈 줄 알았다라는 거지. 한 발자국 나갈 줄 알았는데 뭐다? 아 그찮아 일단은 뉴페가 들어오면 일단은 어, 어느 어 어느 정도 기간에는 그그 사람한테 몰입을 해주잖아 딱그 기계 몰입해 줬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몰입을 해줬다라는 거지 아, 이 여자도 이게 확실한 것 같대 오늘 만난 사람 이상형 이꼭 여자만 그런꼭 남자만 오늘 만난 사람 이상형이란 이법 있습니까 이 여자도 그런 거지 그러니까 새로, 어, 새로 첩이 들어왔으니까, 그치, 어, 오픈빨, 어, 오픈빨로 얘를 갖다가 조금, 어, 품어줬다라는 거지. <웃음> 오픈빨로 품어준 거예요. 얘는 그거 갖다 착각을 한 거야. 어. 착각을 해가지고, 아, 이제부터, 어, 난 진짜 행복한 나날이 시작되겠구나. 라고 너무 만족해서 처음에 갔을 적에 근데 뭐야? 어, 그게 오픈빨이었고, 얘는 여왕벌이었다라는 거지. 어, 모든 남자한테 오픈빨, 오픈빨일 땐 잘해줘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 그 시들해지면 뭐지? 그치. 어, 저기 막. 참 봐, 어, 그, 옛날에 왕들이, 그, 후궁첩지 받는 것도, 이렇게, 왕하고 잤다고 해서 후궁첩지 받는 거 아니에요. 자고서도 후궁첩지 못 받고, 그냥 상, 그, 그 나인이나 무수리로 있는 경우도 허다해요. 되게 많대 그런 케이스. 왜냐면은 나, 왕이 그냥 지나가다 건드리는 사람한테 다 후궁 첫째를 주면은 뭐 궁이 그냥 막 후궁으로 포화 상태가 되잖아. 어마어마. 왜냐면 궁녀들이 궁녀들하고 상궁들이 다 왕의 여자기 때문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다른 궁녀들보다는 몸, 왕이 한번그 성원을 내려주면 몸은 좀 편안했대요. 허드렛드를안 시켰대. 그래도 왕이 지나간 여자니까, 왕이 지나간 여자니까 허드렛드를안 시켰고, 그나마 그래도 또 왕이 한두번더 찾, 몇번더 찾으면 상궁이 되는 거고, 상궁에서 임신을 해야 어 임신을 해도 딸을 딸을 낳게 되면 요 상공으로 머물러 있는 케이스도 많대 어, 후궁의 첩지를 받으려면 은그 딸을 낳고 또 왕의 총애가 계속 이어져야 후궁의 첩지를 받는 거지 후궁 첩지 받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가 후궁의 첩지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냥 어, 총애하는 나인 어, 이런 거지 수많은 나인들 중 하나라는 거야 그거를 알았어요 얘가 음. 네. 이 여자한테 이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하려고 그 왕의 예를 든 거야. 어. 얘는 뭐, 단호해. 싫으면 어, 말고. 어. 얘 아쉬울 거 없어요. 여자가 좀 괜찮았던 것 같은데? 어, 몸매, 몸매도 좋고, 뭐, 어, 몸매도 좋고, 이만한 그 후궁들을 갖다가 거느리려면 어, 저기 어, 몸이 굉장히 뜨겁지 않았을까 싶어. 어, 여기서도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보통 여자는 아니고 어, 내가 여기서 여왕벌이라고 그랬잖아. 음, 그런 것 같아. 그런 여자한테 걸렸다라는 거지. 지가 어, 하나의 어, 그냥 벌도, 일벌은 일만 해요. 그니까, 새끼를 낳는 벌은 또 따로 있어. 그니까, 러 얘도, 저기, 뭐, 한번 저기 하면 죽어. 어. 한번 저기 하고 죽는 인생인 거지. 어. 벌들의 세계도, 냉, 냉, 냉정, 더 냉정해. 인간의 세계보다. 한번 여, 벌과 저기 하고 나면, 어, 죽어요. 시름시름 앓타가 <웃음> 얘가 딱 그거, 그건 거야. 어. 그래서 뭐다? 어, 여러분들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내가 고작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여러분들을 차고 왔나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야, 응. 맞아. 봐봐. 실은 당했잖아요. 실은 당했어. 음이 응. 여자한테 남자가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고 이제 오픈빨 떨어졌어 이게 관심 두지 않아 어. 그러니까 이 여자의 관심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 얘네 지랄 발광을 해야 돼 어. 관심을 얻기 위해서 별 짓을 다 해야 되는 거야 어. 아그 남자로서 그 못할 짓도 아니에요 어. 그 관심을 얻자고서 그그 그 짓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엄청난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엄청난 딜레마에 빠졌고. 아 지금 이, 이, 이 상황에서 어, 뭘 어떻게 하기도 참 그래 뭘뭘 어, 뭘 어떻게 하기도 그렇고 아 미치겠다 이거지 어, 또 여기서 핸들을 틀어서 여러분한테 가는 것도 웃긴 거 아니에요 어, 그런 거지 웃긴 거지 이거, 이거 소문난 거 같은데 소문나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도 못 오고 이러고 지금 이 카드가 78장 이잖아 소드가 이렇게 나와 어, 이 카드에 있는 소드가 다 나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에 배신감, 스트레스, 뒤통수 맞았다. 그런 거에 어 완전히 거의 넉이 나갔다라고 봐야 돼. 어 거의 넉이 나갔고 지금 계속 이 여자는 이 남자의 감정 같은 거 안중에도 없어요. 아웃오브를 안중이야. 얘는 계속 그렇게 하고 놀아, 이 여자는. 음. 이미 빼먹은 거다 빼먹었잖아. 어이 여자가 원하는 거는 끝났어. 그리고 얘가 어 총애를 어, 살짝 내려줬는데 딱 보니까 얘는 별게 아니었어. 그렇지? 음. 그러니까 첩지도 못 받아 얘는 별게 아니어가지고. 내가 음. 그랬잖아 왕이 첩지를 받는 게그 쉬운 일이 아니라고. 이 여왕벌이라잖아. 얘도 왕이잖아. <웃음> 그러니까 첩지 받으려면 힘들지. 어. 그런 거야. 음. 맞아. 아 CR도 안 먹혀. 이 여자한테 뭐라고 오라랬한테 CR도 안 먹혀. 음. 그래서, 어, 그래서 그런 래서그게 있어 이게 송충이는 솔잎만 먹고 살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지?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눈으로 본게 있어 가지고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한도 끝도 없는 거야 어? 야 몸매 좋지 돈 많지 인기 많지 어, 이, 얘는 이, 여, 이 여자 돈 많아요 어, 돈 많은 여자야 음. 그런 여자가 뭐가 아쉬워서 어, 그냥 한번논 거지 그논 거를 착각을 한 거지 처음에 총애를 내려주니까 그냥 지가 오픈빨로 총애를 받았다는 걸 생각을 안해 왜냐면 처음에 재밌잖아요 처음에 사귈 적에 그러니까 자기는 사귄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지 자기가 그냥 어, 그냥 어, 저기 막 왕이 스쳐가는 여인이었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렇지만 이제 현실을 깨닫고 보니까 여기서 발 발을 돌리기에도 너무너무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음~ 왜냐하면 이 여자한테 갔을 적에는 온갖 어~ 저~ 똥폼을 다 잡았을 거 아니야. 똥폼 다 잡았지 이렇게 대단한 여자가 어, 내 여자라는 것에 그 저기 막 어깨 그냥 쫙올라왔고 그냥 자 어, 자존심 뿜뿜 해가지고 나나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이렇게 하고서 갔는데 뭐 이런 사람이야 너 그런 사람이야 너 이런 사람 아니야 그런 거예요 어,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그래도 애쓴다. 음, 애 써야 되게. 어, 어떻게 애를 쓰냐? 음. 자존심 챙기는 거지. 자존심 챙기는 건데 뭐야? 그, 어, 자존심 챙겨봤자 소용 없어. 음. 왜 소용 없을까요? 자존심이 뭐가 필요해 이 마당에? 자존심은 자존심 짓밟힌 건 옛날이고, 어, 자존심 망가진 건 옛날이에요. 이제 와서 무슨 자존심을 챙겨? 음. 무슨 자존심을 챙기냐고 지가 어디 봅시다 어떻게 됐나 얘가 이 그런 거 같아 그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랬잖아 이 여자 여왕벌이라고 잘 논다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조금 어 급격히 짧은 시간 동안 짧은 시간 동안 돈을 많이 쓴것 같아요. 어, 음. 뭐 이렇게 계획하고 막 이렇게 쓴게 아니라, 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짧은 시간 동안, 어, 황새가, 어, 뱁새가 황새 도하다가 하면 가랭이가 찢어진다 그러잖아요. 지 가랭이 찢어지는 줄 모르고, 과소비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왜냐면, 이 여자가, 이 여자도 조금, 이 여자도 좀 돈이 있으니까. 그럼 이 여자한테 자기를 갖다가, 어, 어, 좀 어필하기 위해서, 어, 저기, 막, 돈 많이 썼어.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오픈빨이 있었던 거야. 그렇지만 뭐야. 더, 계속 쓸수 없으면 어떻게 돼? 그치, 오픈빨은 끝나는 거야. 어 얘가 돈이 없어지기 시작하면서, 얘 총에는 어떻게 했물 어, 건너 갔다. 물 건너 갔다. 음. 어쩌면 이 여자가 진짜로 돈이 많지 않을 수 있어요 남자들 이렇게 등골 빼먹는 것일 수도 있어 근데 다 명품으로 두르고 다니고 막 이러다 보면 남자들 모르잖아 그럼 무슨 수로 알아요? 어뭐 강남 어디에 산다 강남 어디 옥탑방에 살 수도 있지 강남이라고 뭐다 저기야? 응, 어, 그런 거지 어디 세들어 살 수도 있지 강남에는 다 세대주택 없나요? 다 부자예요? 어 그런 거지 막 남자들한테 왜냐면 얘가 몸매하고 이런 건 되는 것 같아요. 둘중 하나 야 진짜 부자든지 아니면 몸매나 인물이 되니까 남자들한테 명품 같은 거 선물 받아가지고 그걸로 치장하고 다니니까 치, 이, 이, 얘가 어, 부자인 줄 알고서 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얘가 초장에 돈을 갖다 너무 많이 잡아 쓴 거라는 거지. 어둘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느낌상 보니까, 여자가 진짜 부자는 아닌 것 같아. 어, 진짜 부자, 왜냐면, 약간 양아치 짓거리 하는 걸로 봐가지고는, 진짜 부자는 아니고, 어, 부자 카피캣? 어, 뭐, 이런 거? <웃음> 부자, 부자 놀이 하는 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이렇게 베겨 먹었지. 어, 껴겨 먹은 것 같은데? 음. 여기서는, 이, 이 여자가, 저기 막좀 행색이 블링블링하다, 블링블링하다, 돈 많다, 좋은 데도 아닌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이 느낌이 나와 이렇게 블링블링한 여자가 얘를 백개 먹을 리는 없잖아. 아, 어. 얘가 급격히 어. 어, 질렀어요, 질렀어, 질렀어. 음. 요즘, 여러분들 노는데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얘는 시시한 데서 안 놀거든. 물 좋은 데서 놀거든. 물 좋은 데 비싸잖아요. 어, 그러니까, 물 좋은 데서 저렇게 놀면 얘는 부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얘가 깊게 보질 않았다는 거야. 그 사람을 갖다가 내가 그러잖아. 항상 양다리는 역적 모의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어, 역적 모의는 나를 호응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양다리는 누가 호응해 내 여자를 버리고 가는 건데. 그 조마조마하고 불안불안하고 이 여자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도 없이 그냥 보이는 거. 그니까, 러 시각적인 거하고, 이 여자가 노는 그, 동네 있잖아요. 동네 보니까, 어, 그래도 레벨이 있는 데서 노니까, 이 여자를 어, 갖다가 어, 잡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지. 그래서, 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냥 뛰어든 거야. 불나방, 어, 불을 보고 뛰어드는 거. 그 지가 타 죽는지도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음, 얜 남자 많아. 내, 내가 봤을 적에 얘가 된 조금 외모가, 어, 좀, 어, 많이 좀 괜찮은 것 같아 주변에 남자가 되게 많은 거 보면 음, 그래서 남자들이 다 어, 돈을 이렇게 해줘요 음, 옷도 사주고 선물도 해주고 다 해줘 얘가 해달라는 거다 해주는 것 같아요 음, 얘는 그걸 몰랐지 음, 얘는 그걸 몰랐지 그래서 얘 어떻게 됐다 어, 거지 됐어 거지 진짜로 거지 돈 없어 돈 없고 이제 슬슬 우울증이 올것 같아 <웃음> 슬슬 우울증이 올것 같아요. 음. 이제 우울증의 시작이 오게. 처음에는 얘가 쪽팔리고 뭐하고 자존심 상하고 해갖고서 우울증이 보다는 스트레스지. 아, 내가 속았다라는 그 뭐지? 어, 그 망치로 처음에 딱 맞았을 때 맞은 자리가 멍하고 띵하고 아프잖아요. 어, 띵하고 아프, 아프는데, 이 나중에 아픈 게 지나면은 이게 휴증 같은 게 오잖아. 요 지금 휴증이 왔다라고 봐 나는. 음. 슬슬, 어, 슬슬, 아. 슬슬. 뭔가 어, 자기가 판단을 갖다가 잘못했다라는 걸 갖다가 깨닫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거. 내가 너무 그 상대방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뛰어들었는 게 아닌가라는 걸 그래서 이제 와서 생각을 한다는 거지. 어 이제 와서 그걸 생각을 해요. 음,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내가 미친 놈처럼 뛰어들었구나. 이제 와서 어 이제 와서 후회 막심이지. 어 후회 막심인데 뭐 어쩔 수가 없어. 쓴돈은어떡할 거야. 어 순두는 어떻할 거야? 어이 여자도 돈을 썼겠지만 이, 이 지금 오픈빨일 때얘돈 되게 많이 쓴것 같아요. 음이 여자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만이 여자가 기분 좋을 아 너무 기분 좋아 오빠 이럴 때까지 써줬다는 거지. 어이 여자를 얻어야 되니까 어 부자인 줄 알았 부 부자인 줄 알았으니까 그러니까 까보니까 못다 어 얘나 나나 어둘다 거지야. <웃음> 그런 거예요둘다 맞아 저 옷, 옷과 옷 명품은 다 뭐야 그냥 선물 받은 거지 음 이쁘잖아 그런 거예요 음. 요즘은 한국에 K성형이라고 그러잖아 얼굴만 있으면 다 인형 돼서 나오던데 뭐아얘 진짜 막막하구나 어 막막해요 어. 얘 여러분 떠나서 고작 그렇게 살라고? 와, 지금 1, 2, 3번 카드, 4번은 리딩, 리딩은 안 했지만, 얘가 제일 힘든데? 지금? 와, 막막하네? 음 어, 막막해요. 자기의, 이, 그 뭐지, 그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어, 경솔한 행동으로 인해서, 막막하다. 그래갖고 얘가 지금 그 여자한테,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 것 같아. 자기가 쓴돈좀좀 돌려달라고. 미친다, 진짜. 어, 내돈좀 돌려주면 안 될까? 그러는 것 같아. 아이, 뭐라 그러겠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지가 좋아서 써놓고서 뭘 돌려줘, 돌려주긴. 어. 아이, 유흥비를 갖다 뭘 돌려주냐고 지가 쓴 거지. 어, 쓸때 같이 썼잖아. 술 마시고. 이 무슨. 여자가 황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 뭐야. 아, 맞아. 저, 저, 쓴 돈이 너무 아까워. 얘 미칠라고 그런다. 얘, 얘돈 돌려달라 그랬을 것 같은데? 음, 내가 쓴게 얼마, 얼마니까 반 내놔라 그랬을 것 같아. 음. <웃음> 여러분, 어, 얘 지금 엄청나게 슬럼프가 왔고요. 그, 얘쓴돈 그거 돌려받지 못하고요. 어, 얘, 얘, 얘한테 그 여자가 별 미친놈을 다 봤네 이랬을 거예요. 어, 여기, 여기 이, 이 초장에 소드번 나왔잖아. 어, 에, 별 미친놈을 다 봤네. 야 내가 그거 쓰라그랬었었냐 어, 네가 좋아서 쓴 거잖아. 네가 좋아서 써놓고서 무슨... 너는 안 마셨니? 그러고 네가 좋아서 쓴거 같고 뭐 너하고 내가 더치페이로한거 아니잖아. 네가, 네가 산다며? 네가 산다 그러고서 네가된 거잖아 그럼 나한테 다별 미친 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재수 없어 이랬을 수 있다니까 아 진짜로요 어 진짜로 진짜로 이랬을 수 있어요 음아야 완전 비참해 그리고 얘가 어 얘가 뭐지 어 조금 짠돌이 기질이 있어요 짠돌이 기질이 그러니까 그 짠돌이 기질이 그 짠돌이도 그자 종류가 다양한데 지꺼는 되게 바들바들 한다 그래야 되나? 지꺼는 되게 아낀다. 그러니까 남미 돈은 팡팡 쓰는데 지도는 그렇게 못 쓴다 그래야 되나? 그런 놈이 돈을 여기다 이렇게 썼단 말이야. 그러니 얘가 지금 잠을 잘수 있겠어? 어. 못 자지. 이불 킥. 와, 이불만 킥했냐고요? 방바닥도 킥했고 벽도 킥했고다 킥했지. 사방팔방 다 킥했지. 후회 막심이다. 어, 후회 막심이고 그그 그 여자는 이런 상 일, 이런 상태인데도 불과하고 어, 다른 남자 만나러 다녀요. 눈하나깜빡 어, 안해. 얘가 문뭘 뭐라고 하든 집거리든 별로 내내 내일 내, 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건 네일이고 네가 좋아서 쓴거 같고 뭐 내가 쓰라 그런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 저기 막 놀고 다 놀았잖아. 뭐 이제서 뭘? 별 미친 놈을 답하네 그런 거지. 음, 지금은 뭐 거의 시, 실성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음, 완전히 꼭지 돌아있다라고 한딱 어, 어, 표현이 맞아. 암튼 3번 카드 뽑으신 분들 기분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얘꼴 음, 진짜 너무 우습고 지금 꼭지 돌아가 있고요. 실성하기 일보 직전이다. 네 3번 카드 내용 네, 즐거우셨나요? 속이 확 풀리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꾹 눌러 주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날 울리고 갔나. 어, 음, 날 울리고 갔나. 너의 인생은 활짝 활짝 했을까? 음. 고작 그렇게 살려고 이별을 졸랐니? 응? 이씨끼야 어디 보자 고작 그렇게 살라고? 어 네가 나를 떠나서 잘살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 이거 뭐야? 이거 가자마자 끝난 거야? 와 빨리도 끝났네 어 빨리도 끝났다 빨리도 끝났고 얘 우울한데요? 와 되게 빨리 끝났네? 음, 되게 빨리 끝났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빨리 끝났지? 뭐 가자마자 끝나고 그렇게 하고 어 그런 것 같아. 아 어, 어, 뭔가 어 자기가 되게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살았던 것들이 다 무너졌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되게 우울하다. 어 진짜 죽고 싶다. 미치, 미치겠다. 음, 미치겠다, 라고, 아, 그런 느낌이 딱 오는데? 음, 어디 봅시다, 왜 그런지. 뭐 때문에 가자마자, 얼마 되지? 가자마자 타워가 나온 걸로 봐서. 어, 이거 봐요. 어,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봐. 이거 보여요? 어, 난리가 났네? 가자마자? 왜 가자마자 이렇게 됐을까? 어디 봅시다. 속 시원해, 어이구. 어, 얘 진짜 우울증 온거 같은데? 이거 3번 그놈인가? 이어지는 건가? <웃음> 어, 어디 봐요, 얘, 뭐 때문에인가. 어, 여자가 애누리가 없는 것 같은데? 에 음, 애누리가 없다. 음, 이게, 이 여자하고, 뭔가를 갖다가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어, 깨진 것 같아요.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깨졌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만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은 순조롭게 다 됐어 일사천리로. 그렇지만 그거잖아. 우리가 시장 가서 장 보고 밥해밥 치치 밥다 됐어 밥상 차렸어. 근데 먹지는 못한 거지. 어 시장에서 장 보고 밥하는데까지는 했단 말이야. 근데 먹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딱그그그 그, 그 무슨 뜻이냐면은 거기까지 했는데 결과를 보지 못하고 일이 어, 허물어진, 허물어진 느낌? 어, 그런 느낌이 나. 음. 3번 그럼 아닌가 보다. <웃음> 3번은, 저기, 오픈빨이라도 있었잖아. 얘는 오픈도 못 했나 본데? 음. 그래서, 지금 얘는, 그래, 지금 현재 상황이, 어, 나는, 아, 나, 아, 지, 얘, 지금 이 카드에서 느낌이래. 아 나는, 아, 아, 몰라, 몰라. 어, 다 듣기 싫어. 어, 아, 다 듣기 싫어. 아, 다 듣기 싫어. 어, 나, 진, 나, 나 가만히 내버려도 일으켜고 있는 것 같아. 다 듣기 싫어. 응, 다 듣기 싫고. 아, 그냥 나, 자, 잠깐만, 나 뭐,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나 지금 뭐가 뭔지 모르겠어. 어, 내가 뭐한테 홀린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이게 도대체 뭐지? 어, 그런 것 같아요. 음. 응. 판단을, 내,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어. 어, 지금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어, 내가 뭘 어떻게 해야지? 베스트 어, 웨이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어, 답이 없다. 어, 지금 그러니까 머리통이 하얘, 어, 머릿속이 하얘. 어.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잇지 못한다. 왜지? 왜 머릿속이 이렇게 하얘졌지? 얘가 여자가 갑자기 내리친 것 같은 느낌? 음, 느낌이 오는데 이 여자가 아이 여자래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확실한 뭔가를 갖다가 받지도 않고 간것 같아요. 어 받지도 어, 확실한 뭔가 그뭐 너랑 나랑 어떻게 하자라는 그런 거를 갖다가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냥. 그냥 뛰어들어간 느낌이 아닌가 싶어, 어, 약속도 받지 못하고. 그래, 그러고, 이 여자의, 그, 원하는 목적을 알지 못했다, 그래야 되나? 어, 그래서 자기는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어, 밥은 다 해놓고 지가 밥을 먹지 못했다라는 거지. 어, 그런 거예요. 어, 그런, 그런 느낌이 나고, 어, 지가 아무것도 손에 쥔게 없어요. 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헤어져서 갔으면 그래도 남자들은 뭐야 기승자 뭐지? 어 자는 거잖아 잠이라도 잡았으면 되는데 잠도 못 잡은 느낌 나? 음뭐 다야 못 잡겠으니까 잔 사람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정작 이 여자하고 어, 뭔가 제대로 된 뭔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무너진 느낌 음. 근데 가왜 그랬는 줄 알아 이 여자가 양다리였어요. 어, 근데 여왕벌은 아니야. 어, 그렇게 막, 남자 관계가 복잡한 양다리는 아니고, 내가 그랬잖아.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자기가 어떠한 위치인지를 갖다 확인하지 않고 뛰어들어갔다고. 이 여자는 비교했던 것 같아요. 어, A가 좋을까? B가 좋을까? 어, 청바지가 좋냐? 아니면 기지바지가 좋냐? 뭐, 이, 이, 런 상태에 있었는데, 얘는, 그니까 이 여자가 조금, 어, 행, 어, 자를 때는 진짜 단칼에 잘랐지만 이 남자에 대해서 그냥 알아본 거예요 알아볼 때는 상냥하지 어, 알아보는데 내가 지금 청바지냐 기지바지냐 두고서 어, 내가 지금 어, 비교 분석하고 있어 그러면 누가 저게 기그 굳이 그 말을 할 필요가 있나? 비교 분석하고 있다고? 어, 그런 거예요 어,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썸남이 있어 그리고 또, 또 하나 썸남이 있어. 그냥 썸이야. 그냥 호감만 둘다 갖고 있어. 그럼 거기다 에 대고 내가 너한테도 호감이 갖고 있고 쟤한테도 호감이 갖고 있어. 라고 말해요? 말안 하지. 그 굳이 말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 그걸 갖고 뭘 속았다라고 생각해? 응. 쟤도 그럴 수 있잖아. 쟤는 지는, 쟤 지는 여자 버리고 왔잖아. 어. 파랑새. 우리 파랑새 버리고 왔잖아. 그 뭐야. 이게 실현당하는 거 봐. 야 이게 이 흐름에 이 가닥 이게, 이게 타로 가요. 이게 과학도 아닌 게 과학 같아. <웃음> 이게 운세인데 과학도 이렇게 딱 하니까 이게 이게 이게 나오네. 어, 과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어,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게 나오잖아. 와나 이럴 때마다 소름 끼쳐. 내가 내가 리딩 하는 거지만 정말 소름 끼쳐요. 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내가 그렇잖아 니가 네, 어이없어 할 필요 없어 니네 잘못은 네, 너의 파랑새를 니네 파랑새 마음에다가 못을 받고 왔다라는 거야 니네 파랑새 뒤통수 치고 왔으면 너도 이 정도는 기, 어, 예상을 하고 있었어야지 생각을 해봐 만난지 얼마나 됐다고 니가 예, 오, 네, 가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있었겠냐. 어, 그리고 여자하고 남자도요, 어, 10대 후반, 20대 대학교 이때는요, 진짜 뜨겁게 사랑해. 어, 미친 듯 사랑해요. 왜냐면 그때 사랑을 처음 해보는 거거든. 사람의 사랑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치. 그니까 미친 듯 하는 거지. 랍스타 처음 먹을, 랍스타 처음 먹어봐요. 어, 환장하잖아. 오, 이거 랍스타. 어 나중에는 그 랍스타 못 먹어 근데 랍스타 갖다 매일 먹어봐 그냥 새우하고 똑같지 매일 먹은 사람한테는 어쩌다 한번 먹은 사람한테는 그게 진짜 어 대단한 거지만 그니까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한번두번세번뭐 이렇게 할 때는 막 진짜 목숨 걸어 얘 아니면 안될거 같고 미치겠고 처음 처음 느끼는 감정이잖아. 남자들도 여자하고 처음에 그 저기 막 방학간 갈때그 느낌 생각해 봐요. 얼마나 흥분돼. 그 저기 막 방금 끝났는데도 또 생각나고 집에 가는 길에서도 생각나고 누워도 생각나고 눈 떠도 생각나고 그게 왜 생각나겠어.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계속 이제, 연애도 이제 한지 한 10년도 넘었어. 20대에 시작했으면 30이면 10년 넘은 거잖아. 어, 그때 몇 번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럼 30 중반이야. 그럼 어느 정도 연애에 대해서, 그쵸, 노하우가 있잖아. 40 중반이야? 더 해! 그때 되면은 계산 장난 아니야. 어, 쩔지 쩔어. 계산, 계산이 쩔지. 아주 완전히. 그렇단 말이지. 그럼 얘, 이 여자도, 이 여자도 너에 대해서, 어, 계산하지 않았을까? 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 모지라. 나이가 나이가 몇 갠데, 그것도 계산 안 하고 뛰어들어. 응? 그리고 네가 네 여자를 버리고 왔잖아. 응? 그래, 그래, 네가 네 여자를 버리, 버리고 왔으면서 이, 이게 뚜껑이 열려? 그러면은 너의 파랑새는 야, 뚜껑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하겠다. 아, 그러니까 사람이야, 자기가 그... 내내 내 사랑하는 사람한테 한 거는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지. 지가 당한 거만 분한 거야. 지가 당한 거만. 그러니까 네가 이 오늘날 이꼴을 맞는 거야. 네, 네 너가 네네 네 가슴은 아프고 네 파랑새 가슴은 안 아팠을 거라 생각하네, 이놈아? 응. 그런 거죠. 어, 얘스 스트레스 장난 아니다. 음, 스트레스 장난 아니에요. 그래도 파랑새를 버리고 갔으면 진짜 칼을 뽑았으면 진짜 뭐라도 잘랐어야 될거 아니야 어. 뭐라도 잘랐어야 되는데 잘라 보지도 못하고 완전히 뺑당한 것 같은데 음 뺑당한 것 같아요 음 대화를 하려고 해도 대화도 제대로 안 해줘 어. 좀 얘기 좀 하자 그래도 난 너하고 할 얘기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내가 뭘 내가 너하고 뭘 하겠다고 했니 이거 또 무너지잖아 어. 내가 너한테 뭘 하겠다고 했니 어, 예. 자, 잠깐만 나와서 얘기 좀 해봐. 할 얘기 없다 그랬지. 어, 전화도 하지도 마. 어, 이렇게 했을 확률이 높아. 음. 그러니까 얘가 뚜껑이 이렇게 열렸지. 어. 열, 열 있는 대로 받는 거야. 그게 자업자득이라는 거야. 자업자득. 응, 어, 자업득 어쩔 수 없다. 자업자득이다. 어. 이, 이, 이, 여자 잘 지내요? 어, 그, 저기, 막, 이 남자 말고, 내가 있잖아. 양다리였다고. 그 사람하고 되게 잘 지내. 음. 제가잘 지내고 그 사람하고 된것 같은데, 어, 얘, 얘하고 된게 아니라. 어. 얘하고는 안 됐고, 딴 사람하고 된것 같은 느낌이 나요. 어. 그러니까 얘가 할수 없이 뒤돌아 쓴게 아닌가 싶어. 뒤돌아 섰, 뒤돌아 섰지. 어, 딴 사람하고 됐어. 음. 이런 걸 갖고 옛날에 그, 우리 그, 그 조상님들은 뭐라 그랬어? 속담에서. 어,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그랬지. 딱 그거예요.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본다. 음. 어, 그래도 얘는 그저 3번 카드처럼 애뭐 그렇게 뭐 저거하진 않네. 어, 걔는 돈도 많이 날렸는데 여왕벌 만나 가지고. 어, 얘는 여왕벌은 아니에요. 어, 그리고 얘뭐 얘가 뭐 그딱이 여자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 이 여자가 얘한테 뭘 버리고라고 오 요구한 적도 없어요. 어, 그런 것도 없어. 그냥 얘는 얘를 갖다가, 그리고 얘에 대해서 몰랐을 확률도 높아. 어, 뭘 어쩌다 는거 없어. 그리고, 나, 남자가, 그, 저기, 막, 어떤 여자한테 관심 있어. 그럼 나 애인 있어라고 얘기하고서 관심, 자, 관심을 표명, 표명하나? 어, 나싫은 어, 사랑하는 사람 있어 하고서 세기나 그건 아니잖아. 얘가 속였을 거야. 얘도 속였을 거 아니야. 얘 꼬시기 위해서. 어, 그런 거지 뭐 근데 이제 와서 뭘 얘기를 해 얘기를 하긴 지도 속이면서 만나놓고 얘는 속인 거 없어요 왜냐면 얘는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얘를 만난 게 아니었거든 얘는 그냥 남자가 둘이 있기 때문에 A냐 B냐에서 선택지에서 얘가 밀린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얘 뭐야 얘가 어, 얘가 병구였다는 거지 어. 지가 병구였다는 생각 안 하고 뚜껑만 열리고 앉아있다 음. 야 너하고 너하고 사귄단 말도 안 했잖아. 근데 뭘뭘 뭘 어쩌라고 음. 미칠 것 같은 거야. 이제 와서 왜, 왜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지. 계속 얘한테 어, 지, 어 저기 막 저, 전화하고 문자하고 막 이래. 전화하고 문자하고 이래. 전화하고 문자하고 어 계속 그러고 있다. 근데, 이러면 차단당할 텐데? 응, 어, 계속 전화하고, 저기 해가지고, 어 저기, 내 저기,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뭐, 책임져. 어, 그런데 뭘, 책임져. 갑자기 이정현의 와, 소리, 어, 와 노래 생각내네. 사랑했으니 책임져. 사랑 안 했잖아. 널 사랑한 게 아니, 아니는데 뭘 책임지냐고. 와, 대박이다. 와, 이렇게 나오기도 힘든데. 응? 음? 찌질, 어, 어, 완전히 찌질이, 완전히 찌질이, 그, 애, 애들이 그거 있잖아. 뜻대로 안 되면 막 막무가내로 막 하는 거. 지금 얘가 뚜껑이 열렸어요. 왜 뚜껑이 열렸, 뚜껑이 열렸는데,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을 버리고 왔잖아. 근데 자기가, 어, A냐 B냐에서 밀려 나갔어. 그러니까 부, 분하니까 얘가 이제는 그 여자한테 때를 때를 쓰는 거야. 네가 이렇게 했고 네가 나를 이렇게 했고 네가 나어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걸 다 버리고 간 거니까 네가 나 책임져. 어 네가 날 책임져.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야 막무가내야 막무가내. 말이 안 통해. 어너 이러다가 신고 당해. 신고 당해. 그러니까 너, 넌나 책임져야 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말 그대로 진짜로. 진짜로 너나 책임져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음, 너 때문에 내가 좋았던 관계 다 엎어주고 나 미친놈 됐고. 나 미친놈 됐고. 그리고 나 네가 나 네가 나 뺑시키면 나갈 곳도 없고. 그러니까 네가 책임져. 나 네가 이러면 나도 네거 엎을 거야. 막 이러는 거예요. 별. 그럴수록 뭐 어떻게 돼? 나는 미친놈 되는 거지. 음, 계속 그러고 있어. 그러면서도 지가어 속으로 생 그렇게 억지를 쓰면서도 이건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은 또또 또 드는 것 같은데, 어 생각은 생각은 들고 저기 막 얘가 그러는 거야. 야 저기 막다 필요 없고 다 필요 없고 일단 그래. 더 만나봐. 어, 걔도 만나보고 나도 만나봐. 어, 더 만나보자. 더 만나보고 그때 가서 결정해. 라고서 말 대도 않는 말 있잖아요. 어, 대도 않는 말. 이미 사귀고 있는데 어, 조금 더 사귀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억지를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 계속 와 근데 이 여자 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를 불락을안 시켰다고? 얘는 또 뭐지? 난 그게 더 궁금해요. 이렇게 이렇게 억지 쓰고 야내 인생 책임져 너 때문에 나는 내 여자도 놓고 나왔는데 네가 나를 이제 와서 뺑 시켜? 나 이들은 도저히 못 물러나. 난 도저히 물러날 수가 없고 막 이렇게 억지를 쓰는데 이걸 이걸 불러가 안 시키고 차단을 안 시킨다고 이 여자는 이 여자의 뇌 구조가 궁금하네난아 그찮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봐. 여러분들 누가 내가 너너 너랑 사귈 거라고 얘기도 안 했는데 지 혼자서 김치국물 마시고 뺑당하니까 책임지라고 막쌩떼 쓰면 이거 불락 안 시키겠어요? 불락 시키지? 그렇지. 응. 근데 이, 이 여자 왜 얘를 불락 안 시키는 거지? 난이 여자의 내구조 두고 궁금하네. 아난그 여자의 내구조가 너무 궁금해요. 음. 음. 그, 저기, 막, 블락 같은 건안 시키고, 이, 나, 이 남자가 막, 어, 그렇게 억지 쓰면은, 그냥 댓꾸는 해주는, 댓고는 해주는데, 뭐지, 이거는? <웃음> 안 돼, 안 돼. 어. 안돼 안돼. 어, 이 남자가 밀려. 어, 이 남자가 밀리고 이 여자가 어, 막 이렇게 그래도 막 완전히 막 뭐지 그런 여자는 아닌 것 같아. 어, 결국 이 남자한테 설득하는 것 같아요. 어, 설득하고 너, 어, 나, 난 사랑하는 사람 있으니까 여기 껴들 껴들 생각 하지 말고 그냥 떠나라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 음. 어. 그냥 막 이렇게 볼볼볼일 없으니까 꺼져하고 불락하고 딱 이런 게 아니라 그래도 얘 마음을 어 조금 이렇게 다독여주고 이 저기 막 얘가 막이게 투덜거리고 억지 쓰는 걸 갖다가 다 이해를 시킨 것 같아요. 이해를 시키고 나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 어, 넌 그냥 니길 네 가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아. 음. 그래도 뭐 나쁘진 않네 어지간한 진짜 못된 여자 같았으면 어, 못된 여자 같았으면 그냥 블락시키고너한 번만 더 이러면은 어, 신고한다 이랬을 텐데 어, 안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다이 사람 얘기 받아주고 대화 해주고 얘기 해주고 그냥 이 사람을 갖다가 설득 시킨 것 같아 설득시키고 안 되는 이유를 갖다 설득시키고 이 남자를 갖다가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음, 마음을 두고 떠난다 얘가 이 여자를 좋아하긴 좋아했었나봐요 어, 좋아하긴 좋아했었나봐 그러니까 어, 아쉬움을 뒤로 안채 음, 돌아선다 라는거지 어, 돌아선다 돌아서는 것 같아요 저 펜타클의 의미가 뭔지 뭔지 궁금해서 어디 봅시다 에이스 오브 펜타클 나왔잖아. 뭐지? 그냥 친구로 지내자 그런 것 같은데 어, 그냥 친구로 지내자 라고 얘기를 해놓고 얘를 보낸 것 같은데 어 그런 것 같아요 어, 이 여자 어장관리 진짜 잘하는데 어, 나는 솔직히 얘가 이렇게 뗐을 적에 이러다 불락 당하지라고 생각하는데 불락을안는게 되게 의아했거든요 이 어, 여자 선순인데 어, 친구로 지내자 그런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얘가 어, 돌아선다. 어, 어쩔 수 없잖아. 친구라도 뭐, 어, 친구로 지내기로 하는 것 같은데? 음. 생각해 볼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친구. 와, 여, 여자가 협상의 달인이다. 어, 협상의 달인이고, 약간 그 부분에서 잡음이 있기는 한데, 이, 왜냐면은, 이 사람 입장에서도, 아, 좀, 그, 어, 좀 그게 좋은 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만약에 이 여자가 그 남자하고 안 됐을 경우에 자기한테 기회라는 게 오잖아요. 어, 기회가, 오, 기회가 오기 때문에 그래 저기 막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기회를 엿보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왜냐면이 사람이 여기서 물러나오기도 좀 그래요. 갈 데가 없잖아. 갈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물러나와서 이, 사람이 또딴 사람을 사귀면 얘 갔다가 그냥, 그냥 그렇게 하고 가겠지. 하지만은, 일과 갔다가 버리기도 애매한 패고, 여러분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갈 수가 없으니까, 어, 그래, 친구라, 친구라도, 어, 하자, 그러니 하자, 그러니까, 기분은 나쁘지만, 어때? 일단은 수궁을 한다는 거지. 싫지만 툴툴 거리면서, 일단 수궁을 한다. 그렇지, 어, 그렇지만, 어,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라는 거죠. 어, 불투명하지만 그래도 어, 수긍하고 어, 친구로 남기로 한다라는 거예요 네 4번 카드 내용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전한번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